어제 아빠가 빵을 엄청 사오셨는데 그게 포켓몬 빵이었던 거 있지.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뿌띠뿌띠실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모은 거 있지. 우 와, 엄청 부럽다. <웃음> 그리고 어제도 운 좋게 포켓몬 빵을 먹었는데 짜잔, 리자몽 스티커가 나왔어. 이야, 리자몽. 요즘 포켓몬빵에 나오는 스티커 엄청 유행인데 넌안 모을 거야? 으, 으, 됐어 너, 그, 그런 걸 애들이나 모는 거지 모으면 좋은 것도 없고 으, 으. 아, 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만약 포켓몬빵에서 묘 스티커가 나오면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거 역시 모르는구나 뭐? 그래. 그게 도, 돈이 된다고? 그래 그리고 뮤나 뮤치를 인증하면은 닌텐도 스위치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난리인 거야. 뭐뭐 뭐? 닌닌 뭐, 뭐? 닌텐도 이씨. 당장 사러 갈 거야. 으아! 야야야! 어? 요즘엔 인기 너무 많아서 못 구할 텐데 벌써 가버렸네. 아! 한 번에 전설의 포켓몬 뮤스티커를 뽑아서 닌텐도를 받을 거야. 어? 어? 어? 빵이 없잖아? 어이, 아저씨 포켓몬 빵안 들어왔나요? 음 아침에 딱 다섯 개들어왔는데 이미 아침에다 팔고 없던다 어? 에? 그럼 언제 들어오는데요? 음 글쎄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음 주에 들어올까 말까란다 네? 어이 그럼 어쩌지난 전설의 포켓몬 뷰를 얻어야만 하는데 그럼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맞아! 그럼 빵집으로 가보는 거야! <웃음> 두근두근 드디어 오늘은 내 빵집 첫 오픈 날 어릴 때부터 나는 내 빵집을 차리는 게내 꿈이었지 그래서 천육백년 전통을 자랑하는 밥빵 장인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정을 해서 30년 만에 드디어 속이 꽉찬 밥빵의 비법을 전수받아 이빵집으로편하게 되었어 오늘로써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만 호호 <웃음> 과연 나의 첫 손님은 누구일까? 에엥? 음 오우 손님 어서 오세요 저희 빵은 엄씨 가문의 천육백년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빵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어, 어, 없어 없다고 어... <웃음> 뭐가 없다는 거지 꼬마 포켓몬 빵이 없잖아요 에? <웃음> 포켓몬 빵이 없는데 왜 여기가 빵집이지 꼬마야 그러지 말고 황금 갖고 온 밥빵이란다 먹어보면 너도 마음이 달라질 거야 먹을! 포켓몬 스티커가 없잖네요 이런 건 빵이 아니야 이런 어, 건 어... 이런 건다 빵이 아니라고 뭐라고 스티커가 없는 빵은 빵이 아니라고 30년 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헛되이 되다니 아니야 아니야 내 빵이도 포켓몬 <Pepper> 포켓몬스티크를 꼭 나와 보이겠어. 에이, 이 포켓몬빵을 어디서 구하지? 어, 에이, 포켓몬빵이 있을 법한 곳이 어디야? 이문방고이 어? 문방구라면 빵이 있을 수도 있어. 역시나 천재야. 어? 이럴 수가? 입시 희바람이 뭐야? 피롯니 후이! 다녀왔습니다. 그래, 리아야 왔니? 어? 엄마도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어, 요르랑 마트에 갔다 왔어. 뭐? 박지만빵이다! <웃음> <성취번병이다.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야? 어? 어? 디서냈어 우리 집 마트에서 샀지. 어? 이게 다야? 어? 어? 얘가 갑자기 왜 그래? 너뭐 잘못 먹었니? 아니요. 이 포켓 꽃빨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걸 구하다니. 예, 요르르. 이게 다냐고 물어봤잖아. 똑바로 말해. 아니, 그게 다야. 하번밖에 어. 없었다고. 어. 어. 내, 내가 열어 볼게. 어? 아, 안돼. 오빠 또 어. 큰일 안. 아니야 오늘 느낌이 좋아해 것만 같아 전설의 포켓몬 뮤츠가 음, 간다 오, 오, 오, 오. 질퍽이가 나오다니 내 인생도 질퍽 질퍽 진흙탕에 풍덩 엄마야 전에 포켓몬이 없는 건 빵이 아니라고 했지 자 이번엔 아저씨가 포켓몬이 나오는 빵을 만들었단다 내 인생도 질퍽 질퍽 <웃음> 포켓몬이 나온다니까 아 어, 정말요? 당연하지 그래 어디 한번 사가보지 않겠니? 흥! <웃음> 6 hours later. 얘들아, 아빠 왔다. 어, 아빠 오셨군요.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그래, 리아야, 뭐안경사니 네, 음, 음. 어. 빨리 오세요. 아유, 근데 뭐, 뭔데 말, 날 기다려? 이게 바로 요즘 최신 유행하는 포켓몬 빵이에요. 포켓몬 빵을 이렇게나 많이 샀어? 그런데 이거 음. 내가 아는 그 포켓몬빵이 아닌 것 같은데 생긴자가 달라 음. 음? 아 분명 빵집 아저씨가 포켓몬이 나온다고 했다고요 그래? 포켓몬 스티커가 나온다고? 오빠 음. 제지야 무슨 빵을 이렇게 많이 샀어? 아니 아. 여기서 포켓몬 나온다고 했다니까 그래 한번 네? 포켓몬 스티커 좀 찾아볼까? 음 없는데 그런 건 뭐야딱이포장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알이야. 야, 야, 그냥만데? 너 딱게다 <웃음> 한거 같다. 이거 먹어. 너 먹어. 그냥 먹어야겠다. 냠. 너? 아? 왜 어? 뭐야? 어? 왜 뭐야? 왜, 빵을 먹었더니 포켓몬이 나오잖아. 거기서 꼬렛. 어? 꼴에... <웃음> 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포켓몬 스컹 아니고 진짜 포켓몬이 나온다는 건가? 어? 그게 러요 아빠. 어? 그러면은 어? 나도 한 번, 한번 빵을 먹어볼까? 포켓몬이 나온다는 거지? 냠. 와, 어? 어? 이브이! 귀여운 이브이! 와, 어? 나처럼 귀엽잖아! 이브이, 넌내 거야!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이제 여보가 한번빵 먹어봐. 무슨 포켓몬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걸? 나는 분명히 엄청난 포켓몬이 나올 거예요. 뭐, 다이맥스라던가. 그게 뭐야? 어, 미 피카츄 다 피카츄 피카츄는 내 거야. <웃음> 좋겠다. 이번에는 요루루가 한번 해볼까? 그래. <웃음> 냥. 오, 뭐야 없어. 꼬북이잖아. <웃음> 어? 꼬북이네. 꼬북이가 내 거야. 아 리아가 또 해봐. 리아야 너 이번에 뮤, 뮤가 뮤츠 뽑는다면서 왜안 뽑아? 아 뮤츠 무조건 뽑아야 돼요. 엄청나게 비싸대요. 어, 나와라 뮤츠! 나오겠냐? 뮤츠 나와. 응? <웃음> 음? 안 나오는데? 제빵은 꽝이었나 봐요. <웃음> 어? 어? 독독춘북 응? 나왔네. 음... <웃음> 독춘붕 넌내 내 거야. 요루루가 <웃음> <웃음> 한번 해 봐. 아, 그래까? 그래. 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어? 뮤츠. 어? 오, 잠만보. 잠만보 너내 거야. 아, 아 내건데 아, 그만가지가. <웃음> 내건야 <웃음> 자, 그러면은 나도 한번 포켓몬빵을 먹어 볼까? 얌 <웃음> 오! 뮤! 뮤! 뮤! <웃음> 아좀 보자 좀 보자 <웃음> 귀엽다 엄청 귀엽네 오오 오. 오 보자 보자 귀엽다. 오 귀엽다 언데 너처럼 귀여운걸? 너처럼 다 약, 귀여... 음... 약간 생쥐 같아요 그러게 어 너를 너너 되게 좋아하는데 오, 오, 오, 뮤가? 왜이래 왜이래 왜, 왜 뮤뮤 <웃음> <웃음> 그, 그만 <웃음> 아 리아야 너가 한번 뽑아봐 너 전에 그 질뽕이 스틱커 뽑았다며 질뽕이요? 어. 아 여기선 안나오죠 아이 아빠 장난하시네 질뽕이가 어떻게 나와요 나와라뮤 이야 <웃음> 질뽕이 나왔네 <웃음> 질뽕이. 아 언덕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웃음> 질뽕 A few moments later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빵 하나 먹는다 자 과연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냠. 오! 오! 우와! 뮤츠! 뮤츠다! 완전 뮤츠! 진짜 멋있어! 오! 오! 완전 멋있는데? 야, 그런데 이방에서 진짜 포켓몬이 나오고 어디서 구해온 거야 이거? 대단한데? 아, 빵집 아저씨가 진짜 포켓몬 나온다는데 포켓몬 스티커보다 훨씬 좋은걸요? 빵 안에다가 포켓몬을 넣었나? 어떻게 만든거야? <웃음> 아. 거지? 그러니까. 자 어쨌든 너무 재밌었다, 그렇지? 다음에 네. 또 떡볶이 먹자. 끝. 네. 음. <웃음>